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즉 신라 시대죠 헝강왕 시대가 있었어요. 헝강왕 수도는 설라버리 였죠 어느 날 헝강왕이 울산 지역에 이제 행차를 가셨는데 시차를 가셨는데 어떤 재밌는 청년 하나가 쫓아 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것도 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그 왕의 행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고 왕이 넌 누구냐? 물어봤더니 저는 처용이라고 합니다. 처용 아시죠? 교과서에도 나왔었죠? 지금도 나오나는 모르겠는데 초용은 이 신라 사람이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페르샤에서 온 사람이다 또는 오만 사람이다 얼굴이 까무잡잡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나라 사람 같진 않았대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모자를 쓰고 또 춤을 췄는데 모자에다가는 목단꽃을 다 붙이고 아름다운 장식을 채색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가 주렁주렁 있는 옷을 입고 춤을 췄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웃음> 이런 아름다운 색지를 달고 모자에 이렇게 하고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따서 만들어진 글자가 있어요. 없을 묻자. 이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손에 치렁치렁 물 매달고 춤을 추는 무속인의 모습. 무속할 때 춤출문자도 여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죠. 어쨌든 최형이 그러고 나서 이제 벼슬도 받아요. 급간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고 나중에 또 혼인도 하고 그래서 재미나게 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알려진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날 서울에 가서, 서라벌에 가서 신나게 놀고 춤추고 밤새 돌아가 봤더니 자기 아내가 자고 있을 이부자리에 다리가 네 개가 나와 있더라. 두 개는 내 마누라 발 같은데, 이두 개는 누구 거냐, 이거. 그래서, 거기서도 부른 노래가 바로 초형가죠 세벌 밝기 달에, 그러니까 서울의 그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논일다가. 그래서 서울은 원래 셔벌 설아벌의 표현입니다. 지금의 서울을 말하는 건 아니죠. 들어가 자리 보니 다리가 네시어라 둘은 내에다 만한,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으나,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꼬. 즉, 아내가 이제 바람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다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덩실 집 밖으로 나와요. 그 장면을 본 역신이, 역신, 아세요? 역신은, 역이란 것은 전염병, 괴질. 그냥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걸 말합니다. 이런 질병을, 전염병을 다스리는 신이 역신이에요. 이 신이 뭉개뭉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초용님을 테스트해 보느라고 잠시 환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에 너무나 감복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이름이나 형상이 걸린 곳에서는 저는 절대로 얼씬거리지 않도록 약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1150년 전에 그런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용이라는 글씨를 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어떤 에너지를 지닌 글을 쓸 때는 전서로 가장 오래된 글씨체인 전서, 갑골문 또는 그런 쪽으로 쓸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죠. 처용의 이 글씨 보시면서. 역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